먼저 저는 현재 제 ISTJ 유형을 좋아합니다 ISTJ 유형은 내성적이고 보수적이지만 계획적이고 언행일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ISTJ 이외의 유형들도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유형으로 살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생에서 타 유형 한 가지만 고를 수 있다면 저는 ESFJ를 선택하고 와우. 싶습니다 왜냐하면 FJ 유형은 오지랖히 넓으면서 사력 있고 타인과 어울리면서 에너지를 얻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FJ가 타인을 신경쓰는데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FJ 또한 SJ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유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다음 생에서 현재의 MBTI 유형을 제외하고 하나의 유형을 고른다면 어떤 걸 고르고 싶나요? 현재 MBTI 유형과 다음 생에서의 MBTI 유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다시 청해 주시야 사겜스 헤드네이 제유양생 유통해 i s j y 유 i 헌 in Shingo Ha Shigil g 1 o n h a b n a d a ISTJ World Membership a g h a e e d Ha s h i m m y a n Secret Yeung Sang, Bon Eendung Fan Yeung Sang, Vlog, ASMR d u n Total n e g a j e Benefit Yul n u w Liel Suitsubnada, Uchuk San Dan Card Lul c l i c k h a g e i d Hadju Se Yor.